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입니다 에스겔서 11장 에스겔 11장 1절에서부터 우리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 주의 신이 안 찾으신 것 같아요. 못 찾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 한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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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살육한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은 그 가만이 되니와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고기니 손에 붙여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가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윤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 거미니 너의 형제 곧너의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 즉 너는 말하기를 주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이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또는 너는 또 말하기를 주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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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미운 것과 가중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니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폐부를 시험하신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 일부때 예. 아주 질기고 질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태칸 백성들의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가 또 축복을 거둬가시면 찢어지는 것입니다.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하고 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난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어, 최근에 세계정세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어떤 나라는 미국이 도와줘서 우리나라처럼 성공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도와줘도 안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월남 같은 나라 베트남 그리고 아프간시탄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마다 어떤 국민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부지런하면 회복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고요. 도와줘서 일어날 수 있고 국민성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에게 숙제를 주십니다. 그 숙제는 보통 거의 대부분 다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국가의 어떤 재난입니다. 재난이 일어날 때 국가 지도자나 모든 공무원들이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때 사람이 겸손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찢으셨어요 다윗시대에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시고요 솔로몬 왕 때는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3대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후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솔로몬이 죽기 전에 아들 르후보암에게 당부합니다. 근데 르후보암이 왕이 되니까 아버지의 말을 기담아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북쪽의열 지파가 올라가서 북 이스라엘을 만들고 중간에는 사마리아 사마리아라고 하는 혼혈 민족이 사는 사마리아 땅이 있고 아래 예루살렘을 비롯한 남쪽 유다만 달랑 두 지파만 남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소명과 사명을 받을 때는 어떤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가서 활동을 했고 어떤 선자는 지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의 백성들에게 사역을 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결 같은 경우는 서른 살이 되면 이스라엘의 법에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에벨린 되어야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죄를 낭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다 회개시키고 금식을 시키고 하나님이 용서할 때까지 재단을 지키면서 제사장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나 제사장은 비슷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선지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사람이 제사장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를 믿을 때 초신자가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는 죄인이니까 이 죄값을 나는 달게 받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예수님의 나의 죄를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이 나를 보증해 주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심판을 받습니다. 죽어서 심판을 받는데 지옥 판결이 날려고 하는데 이수님께서 잠깐만요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이 영혼의 모든 죄를 다 도말했습니다 주님이 그 변호 되시는 말씀 한마디에 천국! 천국이라는, 천국이라는 천국의 종이 울리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은 그림으로 생각으로 상상 한번 해보시도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일부 때 내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영이 열어서 천국 갔을 때한 번도 할머니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제가 태어날 때는 할아버,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세상에 불리세 시작하면서 천국 가니까 천국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었이 땅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 할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마중을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형님들을 통해서 어머님을 통해서 이름을 들었어요. 할머니 이름이 송성옥 할머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생 말년에 순천 순천 제일 장로교회 나가셨대. 요 순천 제일 장로교회 나가시고. 몇번 나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장례를 잘치러줬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시집살이를 허나게 많이 시켰어요. 그런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시집살이 시켰다니까 나는 또 미움 마음에 싹 드는 거죠 자식이.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18세 소녀 같은 완전히 얼굴에 솜들이 보송보송 날 때, 여러분 그때 있죠? 우리 가장 젊었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신부가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김용도 목사님, 사랑하는 손주 목사님, 내가 손주 목사님의 할머니였던 암흑의 성도입니다 나도 말은 들었습니다. 송송옥 할머니라고요. 할머니! 그랬더니 나를 할머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내 인생 말년에 땅에 있을 때겨 죽기 전에 몇번 예수 믿었고 구원 받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왔습니다. 일부 때는 천국에서 잔치할 때그 할머니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거기서 날아왔어요. 날아왔어요. 천국에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땅에 있는 사람이 김용도 목사님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영이열에서 올라왔는데 누구를 찾습니다 광고를 딱 하니 내가 쫙이서 잠깐만요 막 걸어오는 것 같으면서도 날아와 네.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근데 그 이찬영을 불렀어요 이찬영을 부르니까 막 찬양 부르는 속도에 맞춰서. 다 같이. <목소리도> 내간풍한 하나님 민한 사람 한 사람 어제만 오늘 언제든 변고주주 성령의 사들이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 오늘도, 중막해, 암소서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을 팍! 빨리 부르고, 박수 좀 해서 팍! 쫙! 쫙! 쫙! 쫙! 찬양하라니까, 쫙! 뒤에서, 송송옥 할머니라는 분이 걸어오는 것 같은데, 날아오는 거예요. 날아와, 날아와. 찬양을 팍! 때마다 쫙! 쫙! 쫙! 날아오는 거야. 그래서 찬양을 할 때나 기도할 때나 힘있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알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기분이 꿀꿀하니까 온천에 가 나고 나고 싶어. 아이 참.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석가무니처럼 부처님처럼 잠깐 앉았다가 그냥 싹 가버리고 핫바지에 방귀 싹 빠져나가서 그냥 가버리고 이게 아니라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뜨겁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에도 같이 통로가 연결되고, 상급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메신저들, 천사들이 오락내려 계속, 야곱이 꿈만 꿔서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락 내려가겠는데,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고, 내가 힘있게 봉사하면, 얼마나 성달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도 할렐루야도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체면 불구하고 뭐 염치 체면 그런 거 없어요. 그래 그래 허발나게 웃어버려! 응. 할렐루야! 그게 다내 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상. 할렐루야!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사랑는 거예요. 나를 할머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 많이 하어요 이미 천국에는 소문이 났대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소문이 찾아야 돼.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유명인사, 유명인사. 유명. 왜? 뭘로 유명인사? 철회하기도로 유명인사철회기도로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 쫙, 다다다다다, 방언으로 유명하디야. 쓰게, 어디다 쓰게, 뭐에 쓰게, 라카스 여러분의 방언서리도다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이 집에 가면 천국에 있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천사들도 여러분 방언을 흉내내기도 해요. 저럴지도 몰라 천사들이 <웃음> 서로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집을 좀 구경했으면 좋겠어요 꼭 똑같이 생긴 천사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를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정놀린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조금 봉사하고 조금 열심히 내고 그 기도하고 철학기도하고 설교하고 이런 것들이 주님 나라에서 상이 차곡차곡 차곡차곡 쌓인다. 는 교회 가기 전에 어제도 그제도 사모님이 목사님 나 오늘 사역 좀쉬게요 그래 그래 그래 힘든데 좀 쉬어야지. 나 손에 이게 수술하고 이것도 팔도 아직 안 낫고 움직일 때마다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해요. 그래, 그래, 그래야지. 통증이 땅인데 내가 뭐 뭐라 그러고 있어. 그런 만들 때도 막 미끄러지고 아, 힘들어요. 그래, 그래, 그래요. 사모님이 위대한 목사님이되다 보니까 제가 요새 말을 잘 들어요. 나는 우리 성부들이 아프다 그러면 막 아, 그럼 쉬세요. 항상 그러거든. 근데,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뒤받거나, 그 거의 집에서 쓰러져 있어도,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기어다니게 만들고, 긴 것으로, 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벌떡 일어나게 만들고, 벌떡 뛰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사모님이 힘이 많이 든다 그래서, 두고 보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막 설교하고 부르시고 막 기도하니까 불이 강대상 위로 떨어지는데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순절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데 혓바닥 같은 불이 성도 머리 위에 들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다니까 급하고 그 강한 바람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니까 그리고 입에서 물가 터져나왔어요. 강력한 방은 예언 통일이 막터져나 버렸어요. 그럼 제자들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물을 익을 때로, 물을 익을 때로, 물을 익은 감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비급자 베드로가 캬아악 나타난 말씀을 강력하게전하요살기였고 나가 주님. 사모님 이리와봐! 사모님 이리와봐. 왜요? 또 뭐요? 아,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불을 주셔. 이불 받으면 사모님 아주 팔팔할 거예요. 이리와봐. 정령의 불. 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사모님은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모님 목걸이하고 귀걸이가 있는데 주님의 큰 손이 나타나가지고 목걸이 하나를 이렇게 만질 무게 있는 목걸이 를 만지시는 거. 예요 아야 내 약혼녀, 내 신부. 이걸 말해줄까 말까 하다가 사모님 피곤하고 힘들어서 수술 후에 좀 되고 그래가지고 만, 이야기해줬어요. 목걸이를 말 이야기해줬어요. 목걸이를만 주님이 만지자. 기구리를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님이난 약혼냐. I love you. 땡겨 oh, 주님.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나는 어디 만져주시겠어요? 이런 잘 맞췄어. <웃음> 여러분들은 어디 만져주시겠어요? 아픈데 할렐루야 네. 회복이 필요한 법은 네. 열정이 사라졌으면 열정이 생기도록 그리고 나서부터 사모님이 사육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네오예오예 어, 어, 예. 환승할 정도로 주님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문제 삼으시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 당시에, 에스겔 당시에, 불리세, 저, 너부간디살 바빌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에리미야 당시에, 막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에루살렘이 쑥 대밭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쳐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손지자들은 참 다양하게 쓰셨어요 이사야 손지자는 예수 그리스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리고 왕들에 대한 메시지를 이사야 손자가 계속 전했고 그리고 영이 열어져서 하나님 보좌 앞과 여섯 날개다니인 천사들 그리고 사탄의 정체에 서 폭로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영이 열어지니까. 자뿐만 아니고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에레미야가 하고 있는 사역의 어떤 주제가 수식어가 붙었어요. 눈물의 예언자. 다 맨발로 다니면서 눈물로 울면서 예언하는 사역은 사역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 맨발로 다니면서 멍해를 메고 애연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 너희들은 질 것이다 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은 보러 끌려갈 것이다 왜? 교만해서 그렇다 우상숭비해서 그렇다 타락해서 그렇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어서 그렇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게 너희들은 여러 가지 종의 잡신들까지 같이. 그래서 에리미아는 외치고, 노래하고, 찬양하면서도 계속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리미아를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둬두고, 시대들에 가둬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만 하면 회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멸망에서 벗어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찢어발기고, 세계로 훑어져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의 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꿈과 환상과 개시가 막 열어집니다 영안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주변의 나라들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을 남가보게 되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무섭게 회개합니다 그 죄를 선포하고 회개하고계시감하게 임할 거다. 그리고 예스겔도 역시 28장의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공격으로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사단이 저지르고 있는 이 영적인 현실을 어떻게 할 거냐. 계속해서, 계속해서 선자들이 이걸 폭로합니다. 지금 겉으로 나타난 전쟁, 재앙,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홍수와 재난과 이런 모든 재앙들 자연적인 재앙들 다 알게 해서 사단이 얼마나 간섭한지 모릅니다. 자, 비전은 비전인데 환상은 환상인데 깊이가 있는 환상 비전은 비전인데 열정이 있는 비전 기도는 기도인데 똑같이 기도해도 강력한 기도 영이 깊어지는 그런 게 봉사를 해도 무르익은 봉사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봉사해도 헌신해도 깊은 헌신이 있는 거예요 감동적인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환상을 봐도 수준 있는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본 환상이나 영안이 수준 이다 생각하면 또 우상입니다 이스겔리 제사장에 태어됨니다 불구하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제사장이 되지 못해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매일매일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망하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지? 왜 찢었지? 예. 하나님이 찢었다 그랬어요. 호세아, 하나님이 찢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사태 여러분 아시죠 미국이 수천조를 동원해서 십 년이 넘게 많이 도와줬는데도 결국에는 제2 베트남 현실이 되었어요 베트남의 남쪽 월남, 북쪽의 월맹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우는데 공산주의는 하나가 돼가지고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작전을 다 짭니다 땅굴을 파고 농민들 베트남 사람들이 월멩군으로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월멩군에 들어가서 싸웁니다 근데 월넘은 남쪽은 너무 자유분방하고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자유로우니까 술 먹고 마약하고 온갖 잡단 말할 수 없는 그런 짓을 저지르면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많은 무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베트남 들한테다 팔아먹었어요 우리나라도 월남에 가서 파병을 해서 총룡부대 명호부대, 백마부대, 전투부대가 다 갔어요. 또 십자성부대, 비둘기부대도 가고요.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안 됐어요. 왜? 생각이 벌써 아니라고, 마음이 부피하고, 그러니까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도 군대가 많이 있는 줄 알았더니, 30만이라고 서류에는 30만, 정규군 30만이라고 나왔는데 실제로 싸울 수 있는 군대는 군사는 5만 명이라는데 그것도 5만 명도, 5만 명도 안 돼. 4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4만 명도 실제로 전투하는 현장에 가면 싸울 수는 없는 거예 미군 고문단들이 와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훈련대에 훈련을 시키는데도 그 흔하디 흔한 띠흔한 7식 훈련도 안 되는. 거야. 군에 갔다 온 사람 말고, 나는 군에 안 갔다 와도그 훈련을 하도 많이 받았는데, 하나, 둘, 셋, 네,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화면을 한번 보니까요, 훈련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미국 훈련단에서 쉽게 다 가, 쉽게 다가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야. 그러면 걷기, 구르기, 무슨 각계전투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에서는 그렇게 훈련을 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군대는 군기가 생명이잖아요 지금 군대 우리나라 군대에서 성폭행 사건 나고 성추행 사건 나고 여자 군인들 막 건들고 장군이 여자 하사관 건들고 뭐 개판이잖아, 개판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여군을 너무 많이 뽑았어. 여군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남자가 전투병을 뽑아서 하기도 하겠지만, 여군을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여자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군대가 막 맨날 막 노동, 막 포탄 들고, 뭐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핸드폰도 자유롭게 하지 뭐 전자장비 써서 뭐 주전선 탁카 찍힌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완전히 공기가 빠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위험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군대는 강해야 되고 전투력이 있어요 야 공무원들도 많이 있어야 되지만 공무원들을 너무 많이 뽑아놓고 웬만하면 다 공부하냐 이제 의무적으로 다 월급을 줘야 돼 세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는 엄청난 돈을 30만 명 해당하는 그 월급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해먹지 장차관이 해먹지 장군들이 해먹지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중간치에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란 말 돈으로 돈으로 무기에서 대지면 그 무기를 탈레반 애들이 와서 무기를 막 갈게 헬리콥터도 탈레반 애들이 뺏어가지고 탈레반 애들이 공격하죠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한테 뺏길 수밖에 없어요 지도력이 없고 싸울 의지가 없고 아무리 도와줘도 안 되는 거예요 의지가 없으면 여러분 힘들어요. 열정이 없으면 힘들고, 기도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 어려워져요. 주님을 향해서 살겠다고, 봉사겠다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힘들어져요. 고난이 아무리 왔어도 이 고난을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것이 없으면 힘들어지는 것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 가는 거, 나 싫어. 현실이 좋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믿는 대통령부터가 썩어 빠져가지고 예. 돈을 트럭 네대에 나눠서 꽉꽉 채워가지고 헬리콥터에다 싣다가 돈나두 그냥 자기 가족들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웃나라 이웃나라 가지고 그런 나라를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임진일한테 선조가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고 도성 비우고 그러니까 이순신이 좌수염우수염다 해가지고 바다를 다 잡고 있는데 그것도또 연전연승한다고 또 시기하고 또빠지가고 시껏 두드려 패고 배그 주문시키고 거북선이모니다 부서지고 패 나룻배 같은 거 열두척 척 밖에 없다고 그거 가지고도 싸우겠다 그러니 그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백정이라고 분류된 사람 노비 백정 쌍노 신분제도가 있고 밑바닥 사는 천민 이런 사람들이 의병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의지가 있고요 싸울 의지가 있고 정신이 살아있는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저 옆에 있는 말씀처럼 디모세스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하게 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불이 안 붙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나라가 절단나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다른 신과 잡, 잡신들이 들어가도 완전 짬뽕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 너희들의 마음이 잘못됐다. 17절에 "너는 또 말하기를 주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혹은 열방 가운데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주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주셨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정한 것을 지하여 버릴지. 좋게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외국으로 포로 보내는 거야. 포로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두 팀으로 갈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두 팀으로 갈렸어요. 한쪽은 노예로 삼을 만한 사람들을 간추려냈어요. 간추려. 너너너너 간추려. 너, 너, 너, 너. 야 이놈들 다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가자. 똑똑하고 건강하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다 바빌로 끌고 왔어요. 끌고 가는 과정에 노예로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끌려가는 노예가 입에서 막 툭툭거리기 시작하는 거야아 아, 아, 뭐야 이거. 끌려가면서도 포로로 된 사람들이 막 에? 성질 부리고, 욕하고, 따지고, 달라들고, 불평하고, 안평하고, 시기하고, 막,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인데 이렇게 됐냐, 막, 이 꼴이 뭐냐, 막 그리고 막 반항하고. 그러니까, 에스겔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노예라도 될수 있으니 끌고 가는 건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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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여버립니다. 사정없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리미야 선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끌려가면서도 교만이. 끌려가면서도 되도록, 연단받으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생트집 찾고, 덤비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단과 시련과 온 고난을 받을 때, 일찍 깨닫고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일찍 깨닫는 사람은 덜 맞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이 만난 사람이에요 매를 맞아도 더 맞아 왜 때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웃음> 우리 저 요셉이 목사님 집에 가면요 내가 보니까 얘들이 세 마리잖아요. 얘들이 세 마리인데, 각각 개성이 다 틀려요. 이리와! 작은 사모 말한 애들이 씨알부터 안 먹혀, 안 들어와. 근데 이제 아들이, 음식 밥안 먹어, 먹어! 그러면 또 때리고 그러면, 사랑이는 눈치가 빨라가지고, 착착착착 하고, 찬양이는 몇대 맞고 입에다가 밥을 쑤셨노. 근데 막내 태양이는요. 맞아도 안 먹어. 나이도 제일 어린 게 머리도 또 나처럼 까졌어. 몇대 때렸어. 때렸는데왜 때려! 야! 니가 애매말도 아냐? 왜 때려! 시. 뭐 이런 것 같아. 애들 키운 거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시는 것 같아요. 야너 셋이나 나서키운데 어떠냐? 하, 말 마세요. 죽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야 그거 가지고 뭘 그래? 너도 밥안 먹었어. 나는 둘이었잖아요. 아빠는 둘이었잖아요. 주은이하고 나하고. 나는 셋이요 셋. 그러니까, 작은 애들 밥먹고 씨! 그러면 같이 덤빈대요. 어, 어떻게 덤빌 건데? <웃음> <웃음> 여기 말고 전했던 <전에> 에교회에서 예배 <웃음> 드리는데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조용히 하니, 씨! 뗄모 막내가, <웃음>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왔다. 내가 가면 들은 척도 안 해. 가가지고 막 몸을 만지고 그래야 겨우 하는 차지. 자 매를 맞는 것도 매를 보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때리시기도 전에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너 말씀을 듣자마자, 기도하자마자, 찬양하자마자 주님 무엇보다 나를 좀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계속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뻣뻣하고 교만하고 대들고 매를 더 맞고 생명이 유지돼서 가난 땅에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나의 풍기들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하시고 야! 우리는 부르르 끌고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았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을 대표하는 25명의 방백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들이 참 진짜 교만하람이야 돈을 열심히 모아서야 우리는, 이스라엘이 우리의 가마다, 가마. 우리는 가마솥에 있는 고기 덩어리. 들짐승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고기를 부엌에다가, 그릇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엎어놓으면, 들짐승들이와 그걸 다 뒤집어넣어서 고기를 빼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마솥, 무거운 가마솥솥에다가 고기를 넣어서 보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들침수 들어와서 뭘 하려 그래도 가마솥이 너무 무겁고 뚜껑도 크고 그러니까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방이다. 우리 이스라엘이 가마솥이고 우리는 우리의 재산은 고깃덩어리다. 고깃덩어리. 고깃동안.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고집 부리는 사람들, 아직도 꺾어지 못한 사람들 부서지지 않고 계속 끌려가고 막 원망 불평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들은 또 하나님은 또 매를 많이 때린다 그러고 보로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또 교만을 해요 야 여기가 우리 안전방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이렇게 해주셨어 우리 가정만 잘되면 돼 우리 집만 잘되면 돼 우리 자녀들만 잘되면 돼 나만 잘되면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은 그나마 노예라도 쓸수 있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너희는 노예도 못 돼. 너희는 아예 싹수가 없어. 노예 자체도 안 돼. 아무 짝에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쓸모없는 사람들 그냥 놔둬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쓸모없는 사람은 놔둬버렸는데 그중에 지도자들이 25명이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요. 근데 타락된 영향력을 자꾸만 행사해. 그 사람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칼이에요. 칼. 칼이 뭡니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만하니까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 이방인의 칼이 와가지고 너희를 찌르고. 가마솥에 있는 고기라고 생각하는 너희를 가마를 열고, 가마를 뜨겁게 불로 그냥 데워 가지고, 가마에 있는 고기를 다 끄집어내서 다시 칼을 가지고 이것을 찔러서 끄집어내게 한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25인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죽어버립니다. 블라디아가 그연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교만해서 교만해서 바꾸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어떤 사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에게 어떤 표시가 있는데 그 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같이 합시다.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어제까지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좋은 생각 하고 은혜스러운 생각을 했다고 해서 오늘도 또 그렇게 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제까지 나쁜 생각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은혜 받고 회복하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어제까지 매를 맞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과 새 은혜를 받으면 새롭게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포로가 아니라도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남겨져 있고 포로로 끌려간 달라도 가치가 있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간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들이 누구냐?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아 어, 아니 아니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예 그래서 그곳에서 완전히 에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단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와 명청과 총명의 능력으로 충분히 받은 다니엘 비롯한 그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강탈당하고 짓더미가 됐는데 빼앗겼던 물건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은 보화가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뭐? 찌게 수류밥이를 건축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갈비를 다져서 먹을 때도 특히 그런 고기 같은 경우는 양념으로 막 버무리잖아요. 양파즙으로 뭘로 이렇게 버무렸어, 배지, 뭐부 뭐 가진 양념을 다 해가지고 정말로 먹는 사람 입에 쩍쩍 달라붙게 만들려면. 칼로 다지고, 하루 푹 이렇게 양념을 다져놓고 맛있는 갈비가 될때 사람들의 입맛에 맞죠. 하나님의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를 들어서 쓰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입맛에 맞아야 되거든요.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되고요.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표시가 항상 있는데 그것은 겸손이에요. 항상 겸손한 말을 하고 겸손한 마음가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 안하고 가만히 있는 게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사람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셨지만 다시 또 회복하게 하시고요 너희들이 사방팔방으로 세계 어느 곳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성수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훈련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문제 담는 거내 생각, 내 마음이 하나님께 좀 열려있고 오픈돼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